잠깐! 이 영상은 외모지상주의의 내용상 스포일러가 담겨져 있을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채널 성장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박태준 만화회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쁜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너무나 많은 매력적인 여캐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녀들 중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외모지상주의의 최수정입니다 첫 등장은 주인공 박형석이 다니는 학교 재원고의 축제 때 노예팅을 하던 도중 처음 나타났습니다. 박형석이 노예팅에 나왔고 박하늘을 비롯한 많은 여자분들이 박형석을 차지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김라라라는 부잣집 따님이 금액을 올리면서 압도적으로 박형석을 차지하려 할때 최수정이 나타나 낙찰을 받게 됩니다. 박형석은 자신도 모르게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듯이 김나라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최수정에게 하고 맙니다 최수정은 이를 보고 박형석에게 한반하게 생겼다고 사람 무시하지마! 라면서 일침을 가합니다 이때 박형석은 뒤통수를 쾅! 맞는 기분을 받게 되죠 박태준 작가 피셜로는 외모지상주의의 주인공이 최수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그냥 없어요 여주인공인데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등장할 때마다 뭔가 반가운 느낌이 드는 건아 전략인가? 아직 더 밝혀질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몸이 두 개인 캐릭터는 박형석과 최수정입니다 낮에는 뚱뚱한 최수정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밤에는 날씬한 최수정으로 어른 생활을 합니다 근데 날씬한 최수정도 고딩 아닌가?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파프리카TV의 대주주였다가 지금은 크리스탈TV를 오픈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날씬한 최수정의 키는 170cm로 모바일 게임 외모지상주의에서 이 스펙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키가 크네 최동수 회장의 딸로 최동수 회장이 키우는 천재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분야의 천재인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외모인가? 웹툰 세계관에서 맞짱을 3번 떴는데 세번다 3전 3승 100%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강자 중한 명인 종건에게 극진 공수도와 아이키도를 배웠습니다 나랑 싸워도 왠지 이겨주시... 설정상 재영고 최고 미녀인 김유희를 영입하여 원 m c N 키위치 스트림으로 잠입시킨 적이 있습니다 김유희가 인성문제로 나락을 가려고 할때 최수정이 김유희를 영입하여 자신의 사업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최수정은 사업수완 역시 타고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천재인가? 본인은 엄청난 외모의 소유자이지만 정작 외모지상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잘생긴 남자는 나뻐라는 고정관념이 박혀있어서 처음 박형석을 대할 때 굉장히 적대시하면서 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외모적으로 딸리는 뚱뚱한 박형석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는데 이는 박헌늘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토리상으로는 뚱뚱한 박형석마저 살도 빼고 키도 커져서 굉장한 혼남으로 변했습니다 현 상태의 박형석을 최수정이 만난다면 과연 최수정의 반응은 어떠할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뚱뚱한 최수정도 살을 빼게 될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조가 너무 강해서 고지곧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선역인척 하지만 최동수를 비롯한 주변인물들의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에 대한 오류라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만 추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이 점은 지켜보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최수정의 실제 모델은 박태준의 부인인 최수정입니다. 한중 합작 걸그룹 롯데걸스 출신으로 현재는 의류 쇼핑몰 CEO이며 박태준과는 램에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의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입도 맞추고 눈도 맞아 <놀람>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안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화사 편에서 화사의 절친이자 마마무 연습생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 라디오스타에서 출연한 박태준이 최수정과의 혼인신고를 알리며 다시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안보이던 최수정은 최근 빅딜잡기 에피소드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역시나 외모적으로 굉장한 매력을 발산해주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이 최수정이라는 캐릭터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